내 이름은 도윤.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신기한 여자아이가 전화갔다. 이름은 유주라는 여자아이인데 머리카락 색이 기분에 따라 아마도 변화하는 것 같다. 평소에는 아무런 색이 없는데 감정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 것 같다. 자 이번엔 리코더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챙겨오라고 했던 리코더 모두들 챙겨왔죠? 네, 네. 아이고, 어디 갔지? 음. 아이고 고였나봐 어? 유주의 머리카락 색이 변했어 아이고, 어떡하지 아무래도 파란색은 긴장되었을 때인가? 저기... 뒤에 친구들도 기다리는데 새치기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난 새치기 한적 없는데? 뭐? 어? 내가 방금 다 봤거든? 유주의 빨간색은 아마도 화가 난것 같다. 안녕 유주야? 어, 어, 안녕. 어. 핑크색 예쁘다. 어? 어? 어? 아이고, 고마워. 응? 그나저나 핑크색은 도대체 무슨 감정인 거지? 따라 머리카락 색이 변한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머리색이 분홍색으로 변한다 내 감정을 남들에게 들키는 게 부끄러워 항상 검은색으로 염색해왔지만 도윤이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도윤이가 너무 좋아서 제어되지 않는 감정 탓에 머리카락 색이 자꾸 변한다 저기 있다 유주. 이쪽으로 오는 거야. 머리색이 또 바뀌었잖아. 어? 또 색이 변했네. 진짜 이쁜 머리카락이다.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도윤이는 날 보고 항상 웃어준다. 도윤이가 내 머리색이 예쁘다고 말해준 뒤로, 검은색 염색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다. 어차피 도윤이 앞에서는 언제나 핑크색이 되어버리니까. 아휴, 학교 끝났다. 어? 도윤이? 요즘 머리색 말이야 핑크색은 무슨 감정일까? 음, 가인색은 어떤 건지 알아? 내 생각인데 긴장은 파란색 화난 건 빨간색 놀란 건 노란색이야 물론 내 예상이지만 뭐? 그러면 쉽네 뭔데? 너한테 살짝 회가 난 거야 핑크는 빨간과 하양이 섞인 색으로써 빨간색 계열에 가깝지. 뭐? 나한테 화가 난 거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흠. 그거야? I don't know. 난잘 모르지. 어때? 나 똑똑하지? <웃음> 그래.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 <웃음> 잊지 말라고 바보야. 저기...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 니야 아니긴... 너또 핑크색이잖아... 그럼 있잖아... 어떨 때네 머리카락이 핑크색이 되는 건데? 좋아... 한다고 말하긴... 너무 부끄러워... 어... 어 핑크가 되는 건 말이야! 웃긴 걸볼때 <웃음> 워낙 도육이 니 <지> 얼굴이 웃기잖아 <웃음> 뭐? 내 얼굴이 웃기다고? 야 오늘 유주가 좀 이상해 왜? 아니 아침부터 머리카락 색이 회색이야 저런 색은 처음 봐가지고 어? 그러게 어디 아픈 걸까? 음. 저기 유주야 혹시 나랑 같이 매점 갈래? 너내 얼굴을 보고 재밌어졌구나? 어... 저기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오늘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고 학교 오는 것도 힘들어서 그랬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 색이 바뀌니 괴물이라고 자주 놀림 받았다 지금까지 쭉 줄곧 괴로웠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 머리카락 덕분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S> <S> <S> 날씨 좋다 여자애는 누구지? 저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니 질투나 어 저기 늑대야 쟨 누구야? 응. 아 누구? 어, 아쟤쟤도현이랑 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애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어, 어? 가, 갑자기 왜 파났어? 역시 도윤이는 바람둥이였어. 바람둥이, 바람둥이... 어, 쟤 지금 왜, 왜 저러지? 영! 그 여자애랑 도윤이 사이가 좋아 보였어. 생각을 비우기 위해선 수영의 짱이지. 수영을 하니까 역시 좀 개운해지네 도윤이 오늘 또학교에서 멋있었어 <웃음> 어, 어, 잠깐만! 물 속에서 감정이 변하면 물이 핑크색으로 오염되는데 어떡하지? 거기 학생 지금 뭐하는 거야? 물속에 물감이라도 푼 거야? 음? 음. 유주구나. 음. 어,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아! 죄송합니다. 아유. 감정 기복이 심할 땐 수영장 좀 자제해 주게나. 응? 음, 알겠지? 유주 학생, 다음에 또 이러면 아저씨도 골라매. 같이 쓰는 수영장이니까 말이야. 알겠지? 네, 죄송 만일 때 수영 중에 오지 말아야겠다. 뿅. 구독. 뿅. 좋아요. 하아... 안녕.